어! 끝났어! 이겼다 아 이겼다 <웃음> 그래도 15점 오르는 건 변하지 않는구나 78점! 와 처음이야 78점까지 올라온 거 처음임 진짜 먹었네. 아, 킬 먹었다고 뭘 하는 줄 알았잖아, 괜히. 괜히 찔려가지고. 아, 나 너무 잘하는데? 아, 어떡해. 나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? 와 근데 진짜 닫지를 하니까 올라오긴 한다 닫지 하면서 하면 올라가요 라는 말을 들으면서 이제 닫지를 하기 시작했잖아 닫지안 해도 올라가요 네 네? 어. 알겠어요 네. 하나씩 처먹는 건 미안하다 친구들 미니언 자꾸 하나씩 먹는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괜찮을까? 아주 잘 어! 와! 내가 먹었어! 어, 어씨 먹었다 에이, 에이. <웃음> 챔프 너프 먹었을 때 표정을 보고 싶어서 존버 중이라고? 야이 나쁜 새끼야! 그렇지! 아 큰일 날뻔했다 좋아. 이게 바로 고운 놀이라는 거챙동돌 그렇지. 아, 그러지 마. 에이, 에이, 그러지 마. 로보 아직 나 실버 일도 안 갔어. 아, 너무 그러지 마. 아. 인정됐다. 이제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너무 무서워요. 무서워. 무서워. <웃음> <웃음> 잠깐만. 타비 약칼리를 한다고. 미드가 <웃음> 야소를 한다고. 미드는 야소를 안 해봤는데? 아 뭐야? 왜 이주를 해? 아 진짜. 아, 이건 오반데. 갑자 어, 너무... 너무 센데... 얘들아, 얘들아 채팅 좀... 얘들아... 아... 진짜... 아... 아... 어... 어... 어... 평... 평타 씹혔어오 아. 어, 평타 뭐 하는 거야? 너 갑자기 고개 부리지 마라. 너 긴장하지 마. 어... 잡았다. 어? 어 와, 쓸데없이 풀빼게 만드는 이.. 아, 아내 눈! 내 아! 와, 저게 뭡니까! 아, 진짜 이걸 봤네! 아, 진짜.. 아, 뭐야? 아. 야서 설마 딸피를 보고? 진짜. 나 이래서 그냥 이즈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, 이즈를 왜 하는 거야? 아니, 왜 가! 아니, 니 신! 아, 밑에! 아! <웃음> 쳤나봐 진짜. 저 정도면 일부러 던지는 거야. 뭐하는 짓이야 저게. 그만해. 그만해. 그만해. 왜? 도대체 세나인데 왜이제아나못 믿는다? 아 오케이 나못 믿겠다? 오케이 알았어 접수 접수 못 믿겠다 알겠어 아 진짜 내가 아무리 해도 세나랑 이즈는 너무 안 맞아 어떻게 이즈로할 수가 있어 차라리 베인이 훨씬 낫지 빙결? 미쳤어? 나 이즈룬 이제 봤어 진짜 살다 살다 빈결 이즈를 다 보겠네. 아니야 쓸만할 수도 있어? 말하자마자 빈결이라 말하자마자 죽네 형 앞비전 자제해루시안이 세나를 좀 아는 것 같다고요? 나 벌써 간파당한 거야? <웃음> 우리 우리 킬만 안 줘도 위에 형들이 해결해 줄것 같은. 그래, 이제야. 말잘 들으니까 이제 그나마 좋다. 아! 풀과 비전을 함께 썼어. 개오반데? 아, 야호식이지얘반데 엔당함! 알면서 왜, 왜, 왜 가? 왜 가는 거야? 도대체 왜 가는 거야, 친구? 스웨인이 잘 하는 거야. 이 지가 못 하는 거알 수가 없네. 아, 이판 지겠네, 또. <웃음> 아직이야. 아직 포기하지 마. 뭐야! 철형은 또. 우와! 아, 이건 죽어야 돼. 아, 이건 죽어야 돼. 역시. 아, 너무 놀랬어요. 아, 근데 풀도 너무 짧게 썼어. 아, 진짜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안 싸우는 게 좋은데 랩차 좀 먹어 들어가 구랩이라고 고에 아, 망했네 에이 아, 망했어 망했어 어떻게 매판 원딜이둘다 이즈가 나올 수가 있냐고 아. 아 이렇게 찢어져서 싸우면 안 되는 거 죽었어. 죽었다 죽었다 승급전은 무슨 내 주제에 무슨 실버일이야 와 38점 떨어지는거 뭐야 마이너스 38점 와, 내 눈으로 저런 숫자를 본다고? 하원님, 하원님 왜 골드 못 가요? 갔잖아요 방금 여러분 방금 나 이거 승급 전하기 전판 두 판을 생각해봐 이두 판을 생각해봐 나 심지어 어제 끝내지 이렇게 사연승 하다가 이연패 계속 진 거야 잘했다고는 말은 못 하겠는데 못했다고는 하지 맙시다. <웃음> 딱 600승에 승급전 가더니 어쩐지 아 어쩐지 안 그래도 몸 아파서 빨리 도망가려고 했어 근데 오늘은 빨리 가지 마 내일은 기필코 기필코 가고 말겠다 여러분 안녕 안녕 으 떨어지고 진짜 혹시고 올게요 내일은 병원 꼭 가야겠다